응! 음,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목격했어요 이렇게 2cm를 내리면서 하라고 알았지? 알았어 자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얼짱 각도를 유지하면서 자 오늘은 토요일 주말 브이로그를 한번 비랑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괜찮나요? 어우 날씨 괜찮네 뭔가 햇볕은 뜨거운데 공기는 가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지겨오시죠 빨리 비로 보러 갈까요? 아, 황비를 지금 만났어요 <웃음> 점심부터 먼저 먹을 거야 지금 광장시장에 가고 있어요 거기 육회집 저희가 좋아하는데 항상 가는 곳이 있거든요 맞아 오늘 좀 쇼핑을 좀 해보려고 해 가을 준비랄까? 돈은 없는데 옷은 사고 싶고 그럼 그럴 그때 응. 우리가 항상 가는 곳이 없어 <웃음> 그래서 오늘 처음 가보는 거야 역시나 광장시장은 사람들이 많구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였을 때 그런 어이 향이 나 뭔가 시장의 정겨움이 있지 있을까? 응, 음, 그 되고 있자 그냐 옷을 이렇게 쓸어 담을 거기 때문에? 근데 그렇게 많은가 봐요. 여기가 어딜까요? 우리가 오늘 쇼핑할 곳. 동묘. 동묘. 아. 아. 그래서 오늘은 <웃음> 여기서 뭔가 어, 기둥을 한번 뽑아볼까? 아, 어, 나 지금 벌써, 벌써 눈 돌아간다.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많다. 없는 게 없다 어, 뭐, 아 여기는 진짜 입, 예쁜 옷이 많다고 하더라고 어디 한번 뒤져볼까? 어.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네 자한 장에 2,000원 석장 5 0 0 0원이자 2,000원 석장 자문화 2,000원 석장 5,000원 이건 뭐지? 아 어, 근데 진짜 생각보다 먹는 가 많네 <웃음> 어, 짱만 열심히 찾고 있네? 어. 가격이 천차만별이네. 응. 옷걸이 걸려 있는 거는 가격이 엄청 뛰어요. 막 쌓아놓고 파는 거는 막세장에 오천 원 하는데. 이래서 사지 않을 건 집지도 말라고. 근데 확실히 옷이 그 옷걸이 에 걸려 있는 건 이뻐. 너무 <웃음> 달았나 음, <웃음> 봐도 되나? 아저씨 포스가 있어. 어. 야! 말을 못 걸겠어. 무서워. 어. <웃음> 여기 초보자들이 올곳이 아닌데? 어. 너무 치열한데 <웃음> 여기? <못하겠어? 웃음> 나 너무 무서어 두렵다 니까 난 그냥 백, 백화점처럼 시장처럼 쇼핑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좀 전쟁터 같아 음.. 아 그렇게 하는거야? 한번 해봐 있잖아 이맞안 펀치 나쁘지 않아? 이로다 그치? 아,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아, 자기야 나좀 힘들다 고른게 왜? 가 보네 잠깐 쉬어야겠어요. 어. 전투적으로 하다 보니. 힘들어요. 와 여기 정말 쉽지 않다. 와. 저희같이 초보자인 사람들은 처음은 사는못 찾아요. 정말 응. 우리가 우습게 봤구나 응. 여기를. 정말 우리가 응. 바보였구나. 드라스티. <웃음> 이렇게 막 땅굴을 파는데 네. 석탄을 캐러 땅굴에 들어가서 막 먼지 마시면서 캐잖아요. 응. 그거와 마치 흡사했어 아무튼 아직 안 오신 분들 한번 이거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하려면은 다음 토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인가? 막 신기하다고 막 우리 뭐냐고 물어봤어 신기했어요? 아. 나도 신기했어 우리를 알아봤으면 좋았을텐데 그 사람들도 신기하고 나도 신기하고 옷은 못 샀지만 정을 느끼고 갑니다 아... <웃음> 어 황비 가방을 못 채워 넣었네요 <웃음> <웃음> 집에 가자 <웃음> 동면은 우리랑 맞지 않는것 같다 <웃음> 비가 삐졌을 때 괜찮아? 어.. 너랑 똑같지? 아니 맛있는 커피를 먹으러 가볼 겁니다 <웃음> 커피를 계속 먹고 싶어 가지고. 내가 어 올렸어. 음, 음금할까? 고기고 있어. 못 생긴 건 뭐지? <웃음> 동료를 갔다 왔는데 네. 얻은 게 없네.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. 인터넷 쇼핑몰 <웃음> 이용하는 걸. 거... <웃음> 죄송합니다 나댔습니다 진짜 이번에 너무 나댔네. 아 재밌는데 잘좀 돌아다녀보세요. 집에만 있지 말고. <웃음> 날도 좋으니까 예쁜데 다니면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가게 맞아 혹시 어, 저희가 갔으면 하는 곳 있으면 댓글 아시죠? 저희는 댓글이 많이 힘이, 힘이 됩니다 하나, 둘, 셋 안돼 할말더 있어 가을가을한 사랑하시고 하나, 둘, 셋 안녕. 집에 가자 <웃음> 아니 내가 사진 찍어준다고 했는데 너가안찍는다 그랬잖아 안 찍어도 되니까 아, 안 찍는다고 한 건데 왜 아니 네가 너 오늘 너무 이쁜데 찍고 싶은데 어떡하라고 또굿 멘트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 그럼 이쁘지 말던가 장비를 이제 떠나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이는는우리가는어리야할 시간 안녕 영원 안녕